오, 이 친구는 오, 진짜 정말 잘생겼네요 진짜 오. 어떻게 나이 친구도 얼굴이 마음에 드는데? 이 친구가 연습 기간이 현재 나온 친구 중에 가장 길어요 빅히트에서 3년 연습했던 친구고요 아니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외모도 그렇고 피지컬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았지? 이미 어, 너무 음, 이렇게 가야 되니? 궁금하다. 이렇게 가야 되니? 아니 <웃음> 외모도 그렇고 이렇게 가야 돼? <웃음> 외모도 <웃음> 네, 피지컬도 그렇고 어 진짜 오우 빅히트라는 회사를 들어갔을 당시에 TXT라는 그룹이 데뷔조로 결성이 됐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연습했던 연습생친구들인데 데뷔를 한다는 자체가 축하해를 해줘야겠는데 저는 힘들고 약간 이런 아이랜드에서보표 당연히 데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준다 오셨어 이번엔 누구신가? 왔어. 오, 와, 오. 델이다와 진짜 멋있다. 어. 희승이 형, 희승이 형. 와. 에이스가 어. 왔구나. 사실 처음부터 아우라가 느껴지기도 했고. 아, 그 친구 엄청 잘한다. 소문에 들어가지고. 포스가 느껴지는? 잘하는 형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. 그중한 명이 희승이 형이었습니다. 정탄소원, 나 전국 선배님 나오셨다. 그죠? 너무 잘 되고. 그니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희승이요. 너무 오랜만. 얼마만이에요. <웃음> 얼마만이야. 아, 소원아. 진짜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어. 아, 진짜.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. 아, 얘기 마, 많이 들었어. 지민. 아, 그, 이 희승인데. 오, 오, 오, 오. 와우. 진짜 잘 이번엔 너무 레전드잖아. 기억이 부족한 할인도 냐 희승군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비키트 준비생들 중에 다일등을 하던 형이어서 안될 수가 없어요 So <Aufsharma> get the god god god god g e oh i m n o the g a r m e oh n o i g don't you know, you know. 내는 그 소리가 되게 요즘 느낌으로, 그러니까요.